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드라이버 팔로우를 조금 더 길게 뻗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볼을 치실 때 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낮고 길게 뻗어지는 팔로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우가 타겟 방향을 향해서 길게 뻗어지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동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팔로스루를 만들기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 어깨예요 자 우리가 다운스윙의 시작을 몸의 턴에 의해서 자꾸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지금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클럽은 바깥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클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모든 클럽은 안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왼팔은 너무 자연스럽게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해줘야 될 거는 클럽을 인사이드로 들어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 오른쪽 어깨를 잡을 때 오른쪽 골반과 오른발까지 같이 잡아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테이크 백을 길게 가서 백스윙을 딱 만들어주고 자이 상태에서 자 오른발과 오른쪽 골반,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줘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만 움직인다고 라 하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나는 팔로 스윙을 시작하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은자 바로 왼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스윙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왼쪽 어깨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네. 자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왼쪽 어깨를 빼더라도 오른쪽 어깨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자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돌려도 왼쪽 어깨는 뒤로 빠지게 돼요. 자 똑같은 동작인데 뭐가 달라지냐고 라 물어보신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게 된다면은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옆으로 돌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자, 반대로 왼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몸을 돌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은 뒤쪽을 향하게 돼요. 자, 체중이 앞쪽을 향한다면은 네, 지나갈 공간이 없죠. 클럽이. 내가 막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는 당연히 뻗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오른쪽 사이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쪽 사이드에 오픈으로 다운 스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체중은 뒤꿈치로 빠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왼쪽에 공간이 오픈이 돼요. 이렇게 공간이 오픈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오픈된 공간으로 클럽을 보내면서 팔로우를 이렇게 길게 뻗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의 시작이 몸의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다운스윙 때 팔로우를 팔로우 쓸때 팔을 곧게 뻗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의 시작은 항상 오른쪽에 자, 오른쪽 에 오른쪽 사이드의 어깨와 골반과 다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던져주는 동작으로 먼저 시작을 하거나 자 혹은 왼쪽 사이드, 왼쪽 어깨, 왼쪽 허리에 뒤꿈치 쪽으로의 이동으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이후 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발생되어 있는 공간으로 클럽을 쭉 보내주기가 쉽게 되면서 조금 더 팔로스루를 멋지고 길게 뻗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할 때는 항상 급하게 오른쪽으로 덤비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를 뒤에 잡아놓고, 클럽과 왼쪽 사이드의 이동을, 이동을 이용해서, 클럽의 이동과 왼쪽 사이드의 회전을 이용해서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곱고, 멀고, 긴 팔로스루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